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세도나메스 릴리징 화건입니다 특별히 제작된 이 릴리징 화건은 자연스럽게 목표가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저항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깨달은 웨이빙 허용 화건 시작합니다 나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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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매 순간 하나가 되며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허용합니다. 나는 매 순간 하나가 되고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허용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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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순간을 즐기도록 나를 허용합니다. 나는 지금 여기에 항상 존재하는 의식으로 쉴수 있도록 나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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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모든 것이 좋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순간에 펼쳐진다. 라는 암 속에서 평온하게 쉬도록 나를 허용합니다. 나는 모든 것이 좋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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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지금 그리고 언제나 여기 언제나 지금 그리고 언제나 여기 언제나 지금 그리고 언제나 여기 나나나 나. 나. 큰 소리로 따라한다면 자연스럽게 웰빙과 깨달음이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저항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.